모당 집 가면은 만나지 말라고 해요. 깨져야 되는데요. 살 부비고 살두가 없는데요. 바람이라도 많이 폈다 그런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징글징글하대. 공수저다 그런데 돈만 많으면 뭐 했냐? 인성이 드러운데. 그리고요. 고부간의 갈등이또 힘들었다 그래요. 그래도 만난 지꽤된 것처럼 보이는데.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 남자야 나 자꾸 밀어. 결혼을 하고 싶고 옆에는 두고 싶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연보살입니다 그러면 네. 오늘 선녀님이 궁합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남자, 음. 여자 한 분이랑 음음. 남자 두 분을 불러주세요. 아, 네네네. 달장년 선녀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요. 여기 여기 엄마는 남자 사주예요. 남자 직선이 굉장히 강한 사주고요. 네. 어, 일부동산는 못하는 사주래요. 오. 그리고 따가졌다 자기고 제일 달랐죠. 선생님 전부랑 응. 잘 어울려요. 아내 사람이요. 어떻게 잘 어울려요? 턱공합이 잘 맞아요. 어... 겉공합 턱공합 둘다잘 맞아요. 그래도 만난 지꽤된 것처럼 보이는데?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는 어때요 그분 그분은? 살 부비고 살두가 없는데요? 깨져야 되는데요? 성격도 너무 안 맞아요. 어... 여기도 지달란 맛에 잘고요저 엄마도 지달란 맛에 달아요. 누가 얘기해도 큰아빠야는요 바늘로 찔러도 피하는 거안나요 톡해요 해 독해. 그럼 적은 사람은요? 여기 엄마야가 돈이야가 많잖아요 저기 아빠야가요 잘 따르는 거 같아 이아빠애도돈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해고 싶은 거다 해줘요 뒤에서 되게 잘 챙겨주네 이아빠애요 퉁숭장구했대요 지금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적은 다람은 TV 나오는 사람 같아요 큰 사람은요? 큰 사람은요 타업하는 사람 그럼 그 여자분은 그큰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사주적으로도 안 맞아요 둘이 안 맞아요 무당집 가면 만나지 말라고 해요 아니... 자기밖에 모른대 어... 그리고 바람이야도 많이 폈다 그든다 어... 그래서 그런 것도 징글징글하대 여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대 돈만 어... 많으면 뭐 했냐 어... 인성이 드러운데. 여자분은요?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그래요 금수저다 그러던데 여기 돈이야 많아요 이거 누구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그 여자분은 임세령 씨라고 사업하시는 분 큰 남자는 음. 이재용 음. 그리고 작은 분은 이정재 음. 무슨 사인지 아세요 혹시? 아까 설명하잖아 둘이 만나는 거 같다고 어 오랫동안 만났다고 그러면 이재용씨가 과연 뭘까요? 이혼한 거아니야왜 아. 부동산 못했다가 이혼한 거아니야 <웃음> 임재령씨랑 이재용씨랑 음. 이혼을 했어요 아 옛날에. 이혼하고 아. 지금 이 사람 만나는 거예요? 네 아. 아직도 결혼은안 하고 있어요 남자야가 자꾸 밀어. 결혼은 하고 싶고 옆에는 두고 싶은데 자꾸 밀어요. 아까 선녀님이 둘과의 속공합이 좋다고 그랬는데 음. 그러면은 속공합이 얼마나 좋아야 좀 좋은 거예요? 약간.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80%는 맞아야지. 아 여기는 그 이상으로 맞아요? 응. 음. 누구 기운이 좀더 좋은 거예요? 남자 기운. 이재용 씨는? 여기는 여자 여, 이 사람, 저 사람 막 만나고 다녀서 저 여자가 더럽게. 그러이재주 씨랑은 결혼 안 할까요? 아직은 결혼할 마음은 없다 그러고 이 결혼은 이 여자가 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자꾸 밀어 왜 그럴까요? 구속당한 것도 싫고 여기 얽매이기도 싫고 그냥 풀이하게 요즘에 결혼 안 하고도 돈거 같은 거 하잖아요 음. 인채령 씨도 집안이 엄청 잘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이재용주 씨가 넘살여서 그렇지 이혼할 때 재산을 천억을 분할. 윤재령 씨가 앞으로도 임재령이나 문 그렇죠. 숨심장구할 것 같아요. 이 사람 운으로 이정재가 먹고 살지. 음. 이정재 운기보다 여자 운기가 더 좋죠. 좀 그냥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네요. 아니 네.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그 지금처럼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연애 상대자로는 좋을 수 있어도 음.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. 씨 네네. 재용씨 질문 만좀만더 해볼게요. 삼성이라는 엄청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요? 숭숭장구죠 근데 여기 말고도 이 동생들이 또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죠 뭐이 사람 올해 수 내면서 잘 넘어 간절수가 자꾸 비치거든요 뭐가 연루가 된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